요. 돌렌 롤 돈까스냐면은 고나다스냐면 구독해 주세요. 꿀키 님의 롤 돈까스를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깨부터. 아까 깨갈때 고소한 향이 진짜 어 장난 아니었어 치즈 치즈 명란 할라피뇨 치즈 먼저! 에어프라이어에 200도 10분 돌리고 뒤집어서 돌려주면 됩니다 <웃음> 엄청 깔끔하네? 그리고 되게 고소해요! 아이고! 치즈가 진짜 꽉 차있네요. 와, 이거봐. 손으로 먹겠습니다. 이래야지 소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젓가락이랑 튀김옷이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. 아니, 그냥 저는 에어프라이어에다가 이제 스프레이로 기름 쫙 뿌려서 했는데 그냥 튀기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다음엔 튀겨서 먹어봐야겠다 아, 내일 여운이는 튀겨서 해줄까? 요즘 집에 에어프라이어가 많으니까 다들 웬만하면 이렇게 기름에 튀겨 먹기보다는 에어프라이어에 해 드실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저도 에어프라이어에 했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드실 것 같은 방법으로 먹어야지 좀더 뭔가 정보를 잘 전달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명란! 명란은 그냥 먹는게 더 맛있대요 명란 보이세요? 이런 명란하면은 뭔가 되게 막 짭짤한 그 명란젓의 맛이 느껴질 것 같은데, 명란이 하나도 안 짜고 엄청 고소해요. 향만 이렇게 확 나고, 어, 아니야. 이거는 밥이 아니야! 맥주야! <웃음> 할라피뇨 어? 저는 할라피뇨가 진짜 맛있네요 할라피뇨랑 체다 치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. 아 근데 솔직히 뭔 계속 아쉬워. 에어프라이어에 해 먹은 게 너무 아쉬워 지금 계속 자꾸 먹으면서도 아 맛있는데 아 그냥 튀겨 먹을 걸 이런 생각이 좀 계속 되는 거예요. 얘를 한번 튀겨서 와봐야 되겠어 홍! 기름에 튀겨왔어요 아, 어, 근데 이거 먹을 때 진짜 조심해야 될것같다 왠지. <웃음> 막한입빡 배우면 안에서 막 용암이 막 흘러나올 것 같은. 무조건 튀겨서 한 3배는 더 맛있네! 와... 아니, 내가 지금 이걸 못 먹고 계속 그 앞에 거걸 먹으면서 맛있다, 맛있다 했던 거야? 아니, 근데 이거 그냥 시중에 파는 일반 평범한 돈가스 소스인데 와, 깨 하나 넣었다고 이렇게 맛이 또 달라지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비하인드 브로 가시죠. 여은아 일어나세요 어? 아니, 도끼도 아니야 도끼도 안녕 잘 갔어 도끼야 어? 뭐야? 여은아 아빠가 여은이 해주려고 지금 돈가스 하고 있어 돈가스 맛있겠지? 나 아, 껍데기가 달콤한 돈까스 먹고 싶어? 허니콤보처럼? <웃음> 아, 아빠가 노력해볼게 돈가스 많이 먹고 싶어요? 네 아빠가 많이 해줄게 그러면 아마 m 음 여은이맛 어때요? 굿! 뜨겁 d <웃음> 뜨겁지? 뜨겁지? 안뜨거 어. 뜨거우면 얘기 아빠 호흡 부러줄게. 뜨겁지? 뜨겁지? 다행이다. 맛있어요? <놀람> <놀람> 아빠, 아빠 어때요? 아빠 최고예요. 최고. 오빠 한번 해줄래요? 보람이 있어. 먹어봐. 딱어지 영어로 음 부지런히 먹어야 돼. 어린이까음 음음음 맛있다.